생체에너지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이걸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에너지 없이는 생명체가 유지가 안돼요 그럴 때 우리 몸 내에서 생체에너지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냐? 그 다음, 에너지를 담고 있는 어떤 물질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열 역학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에너지, 열이, 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라고 보면은, 역학은 어떤 움직인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몸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 이와 같이, 모든 운동에 대해 가지고 에너지와 운동에 관한 이 자연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연력학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뭐 연력학 1, 2, 3 법칙 나오고, 실제로 연력학 0 법칙도 얘기가 되는 법칙이 나옵니다. 이 법칙이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고 가자.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교재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그려진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데도 이 물질들이 필요하고요. 우리 몸에 몸을 이제 지탱하고 어 우리 몸을 갖다가 유지 지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영양 물질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도 여기에서 얻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은 글루코스 보입니까? 글루코스. 자 글루코스 포도당입니다. 우리가 흡수를 했는 자 포도당으로 이제. 몸에 흡수가 되었다. 그럼 포도당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 은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가 되고 그 다음 플락토스 6 포스페이트, 플락토스 16 비스 포스페이트, 그리세르, 알데하이드가 되고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피루베이트, 피루브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피루브산까지 여기까지 만들어 저 오는 과정이 해당 과정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 이거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만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피루브산이 자,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피루브산까지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해당 과정이. 그리고 나서 피루브산이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아세칠코에이가 거쳐가지고 옥살로 아세테이트와 반응해서 사이트레이트, 구연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이클이 구연산 회로입니다. 자, 이 구연산 회로에서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최종적으로 지방 또, 그 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 또다이 TCA 사이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TCA 사이클 들어오는 과정을 함께 그려놓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 다음, 요소회로를 통해가지고 질소, 단백질, 아미노산 분해 산물 질소를 배출하는 요소회로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 5탄당 인상 경로도 그려져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복잡한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하나 각 파트별로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전체 그림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자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몸에 에너지를 줄수 있는 물질이 뭐냐 대표적인 것이 지금 포도당이잖아 그 다음 과당 과당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플락토즈 과당 보입니까? 네, 과당은 플락토스 1 포스페이트로 해서 그리세르 알데하이드를 거쳐가지고 그리세르, 그리세, 그,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 형태로 해당 과정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또저 위쪽에 올라가면 몸속에 저장해둔 글라이코겐 보이죠? 그죠? 자, 제일 위쪽에 글라이코겐 보이, 보이죠? 이 글라이코겐은 지금 글루코스 원포스페이트로 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해서 에너지 얻을 수 있는 길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 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이는 게자 갈락토즈 어디에 있습니까? 갈락토즈 갈락토즈 우측 제일 위쪽에 보이죠? 갈락토즈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지방 들어오고, 아미노산 분해 돼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든 사이클이 이 그림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림표 속에 들어있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도 여기서 TCA 사이클에서 얻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각각 물질들이 몸에 필요한 물질들 합성을 해야, 만들어야 되면은 바로 이 사이클에서 다 물질들 만들어집니다. 복잡하지만은 나중에, 자, 이거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자, 에너지. 자, 생체 에너지 학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바이오 에너제틱스 이렇게 합시다. 자, 생물체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얻으며 이용하는가에 대한 연구하는 영역입니다. 즉,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생체 에너지학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럼 생체 에너지학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연력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 법칙을 따르기 따르는 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자 이걸 설명을 할게요. 자, 개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개. 영어는 시스템 그럽니다. 시스템 시스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개가 있고 개 바깥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 개라고 그러는 게 우리 관심 영역입니다. 자, 내 관심 영역이 우리 몸이다 하면은 몸이 개고, 그러면 몸 바깥은 전부 주위, 그러니까 환경입니다. 자, 이렇게 내 관심 영역과 아니면 이내 관심 영역이 세포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 개가 지금 관심 영역을 세포로 본다면, 세포 하나에서 이제 주위, 와,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 있느냐? 어떤 것은 들어오고 어떤 건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에너지와 물질 모두 주위에서 개로 들어올 수 없다. 이건 고립된 개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부를게요. 그 다음, 다친 개는 물질은 못 들어와. 아시겠어요? 물질은 못들었는데 에너지는 들어올 수 있어. 에너지는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닫힌 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닫힌 개. 그다음 열린 개는 물질과 에너지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개를 정의를 할 거야. 그래가. 그러니까 고립된 개냐, 닫힌 개냐, 열린 개냐. 자, 이렇게 우리가 개를 정의를 했다. 정의를 했다. 그 다음, 앞쪽으로 넘어갔어. 자, 개 얘기가 됐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영역을 개라고 이름하자. 그게 만약에 어떤 내가 실험을 하는 실험관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 세포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온전한 생명체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관심 영역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 영역 이외에는 전부 surrounding 주위 환경입니다. 주위 환경입니다. 그래서 개 플러스 surrounding 환경을 다 합으면 이걸 우리가 우주라고 이름을 부르자. 우주라고. 그럼 개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와 같이 고립된 개, 영어로는 isolated system, 닫힌 개, closed system, 열린 개, open system 자 이렇게 구분을 했다. 자 이건 설명이 됐고. 그 다음, 이제 열역학 법칙을 설명을 할게요. 자 열역학 영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은 여러분 책에는 없어. 근데 열역학 영법칙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으면은 이렇게 아 이렇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열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는 개의 온도는 같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A와 B, A 개와 B 개가 열 열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 또 B 개와 C 개가 열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a 계와 c 계도 열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 삼단 논법이야. 삼단 논법. a와 b가 같다. b와 c가 같다. 그러면 a와 c도 같다 이 말이야. 뭐가? 열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 이걸 열역학 영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법칙. 뭐 굳이 기억해야 될 그런 정도는 아니야. 자, 영법칙.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연력학 1법칙입니다. 자, 1법칙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우주의 총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다, 다른 말로 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에너지는 보존된다. 근데 그 보존이 내가 관심 있는 시스템의 보존이 아니고 시스템 플러스 라운딩스 환경 주위 다 합했는 전체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열역학 이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법칙은요 에, 자연현 자연에서요. 그 반응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러니까 자발적인 반응, 반응이 반응 일어난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반응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날지를 연력학체의 2법칙이 얘기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엔트로피라는 용어가 나와요. 엔트로피. 그 엔트로피 뭐냐? 그러면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자발적인 반응은 엔트로피가 자발적인 반응은 자연에서 자발적인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표현을 들까? 자물 속에 잉크 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해보세요. 그럼 잉크 방울을 하나 떨어뜨리면 그 잉크 방울의 잉크는 그 항아리 속에 잉크가 쫙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역이 됩니까? 잉크, 잉크가 잉크 퍼져있던 잉크가 다 모여가지고 잉크 한 방울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는 자연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자연 법칙이지 낮은 데 물이 위로 솟구친다. 이거는 어떤 펌프라는 에너지를 동원해서 분수를 뿜어내지 않는 이상 자연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 아까 얘기했는 잉크방울 한 방울 떨어떠때 잉크방울이 쫙막 흩어져 퍼지는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무질서해지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로 갑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아주 정리정돈이 된 상태에서 자연의 반응은 굉장히 무질사하게 흩어집니다. 그런 방향으로 모든, 모든 반응은 일어난다. 자발적으로. 그러면 자발적인 반응을 역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연력학 2법칙이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2법칙에 따라서 자발적인 반응은 엔트로피에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걸 2법칙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 3법칙은 책에는 안 나, 나, 나와 있지 않아요 이 3법칙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절대온도 0도에 접근할 때 위쪽에서 이 법칙에 설명하는 엔트로피가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온도 0도에서 개의 엔트로피는 0에 수렴한다 이게 3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온도라는 게 무슨 온도일까요? 절대 온도. 섭씨 온도, 화씨 온도가 아니고 절대 온도. 이걸 켈빈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지 K 이렇게 표현하는 국제표준단위에, 국제표준단위에 온도 단위가 라지 K, 이 켈빈 온도입니다. 이게 절대 온도. 절대 온도 어떻게 구하, 구했습니까? 자, 절대 온도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자 자유 에너지를 하나 정의를 할게요.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정의하는데 를 이걸 자나지 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에너지 척도로 사용되는데 에, 깁스 프리 에너지가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깁스 프리 에너지는 H 엔탈피라고 그래요. 자, 엔탈피와 그 다음에 T 온도 절대 온도고요. S 엔트로피입니다. 그러니까 G는 엔탈피 마이너스 절대 온도에 엔트로피 곱해 있는 걸 빼주면 되는데. 자, 일정한 온도 압력하에서 자유에너지 변화가 델타지는 델타 H-T 델타 S 이렇게 이 식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구하면 깁스 프리에너지가 음수이면 음수이면은 자발적인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양수면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깁스프리 에너지가 0이면 이게 평형상태에 도달했다. 평형상태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측으로 반응, 좌측으로 반응 그러니까 우측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와 좌측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같은 속도일 때 이걸 우리가 평형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 자유에너지가 음수일 때 자발적으로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연력학에서. 자,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엔탈피 변화가 음수이고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이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깁스프리 에너지 마이너스 값이다. 그럼 앞쪽에서 이 식에서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음수가 나와야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설명을 했잖아 그럼 이 값이 음수이려고 그러면은 뭐가? 이게 음수고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이 값이 커지면은 두개 합하면은 당연히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깁스 프리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것만 계산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 엔탈피 변화가 양수이다, 양수이더라도 엔트로피 변화가 아주 더큰 음수일 것 같으면, 그지? 자, 이거는 당연히 비자발적 반응. 그러니까 그 이외의 절대 온도에 따라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반응이 결정됐다. 다시 말해서 반응이 진행이 안되는데 온도를 올려주면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대개 보면 왜 반응을 빠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잖아. 그렇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여기서 우리가 피루부 자, 포도당이 최종적으로 에너지 해당 과정 거쳐서 피루부산 아세틸코에이 TCA구연산회로 돌아가지고 여기서 에너지 쭉다 만들어냈습니다 자, 에너지 포도당 한 분자가 ATP 에너지 면모를 몇 분자를 만들어내느냐 그건 나중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 어찌 됐든지 구연산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어디에 ATP라는 물질의 에너지를 담아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요 자, 이때 뭐 피로보산이 혐기적 조건과 호기적 조건일 때 자, 이 다르다. 그리고 만약에 현기적 조건에서 젖산 발효가 일어나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자, 이 내용이 지금은 안 들어와도 좋아요. 나중에 나중에 이거는 상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운동 시 에너지원하고 에너지가 어떻게 대사가 되는지를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자, 운동 시간 초단입니다. 보시면은, 자, 중강도의 운동 시에 시간 경과에 따른 주된 에너지원의 변화. 다시 말해서, 에너지원은 뭐가 있냐 하면 ATP가 있고요. 자, ATP. 어디에 들어있냐. 근육, 근육이 즉시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ATP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ATP 근육 근육에 ATP는 굉장히 소량 있습니다 소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근육 딱 움직일 단 2내지 4초 정도만 쓸수 있는 에너지 낼수 있는 양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ATP 분해해가지고 쓸수 있는 게 2내지 4초 그러니까 바로 고갈돼 버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뭘 써야 되냐 그 다음 써지는 것이 약한 40초 정도까지 이렇게 써지는 물질이 뭐가 보입니까 이름이 크레아틴 인산 보입니까 크레아틴 인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셨어요 안 찾아봤죠 크레아틴 인산 그러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지. 그렇죠. 자 크레아틴 인산. 그다음 나오는 것이 자 크레아틴이 자 휴식 중인 근육은 크레아틴과 ATP로부터 크레아틴 인산을 합성을 해서 크레아틴 인산을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육 수축 시 크리아틴 인산이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한몇초한 40초 정도까지 에너지 내줍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100미터 달리기 선수가 결국에는 100미터 10초 20초 내에 끝나잖아 그렇죠 주로 에너지는 ATP가 아니고 ATP 금방 보관돼야 크레아틴 인산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더 길어지면은 이제 혐기적 혐기적 대사 경 혐기적 대사입니다. 쭉 해서 한뭐 혐기적 자 혐기적 대사 그다음 호기적 대사 자 혐기적 대사와 호기적 대사가 무슨 말이냐? 범기적 대사가 바로 해당 과정에서 해당 과정입니다. 호기적 대사는 TCA 사이클 다 돌아 가지고 호흡이라는 거는 산소가 공급되어 가지고 앞쪽에 우리가 TCA 사이클 다 돌고 나서 ATP 만들어지죠. 그 에너지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 해당 과정, 이제 TCS, 이게 혐기적, 혐기적 대사, 그러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혐기적 대사가, 자, 앞쪽에, 어디, 처음부터 서서 이제 올라갑니다. 크레아틴 인산, 자, 분해하고 약한, 50초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 100초, 뭐, 한 120초 이 정도 되면은, 현기적 대사는 한계에 도달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뭡니까? 현기적 대사가 이 이제 거의 더 진행이 안 된다. 이 얘기는 바로, 젖산이, 젖산이 만들어져서, 근육에서 더 이상, 에너지 못 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이 호기적 대사 경로로 통해 가지고 쭉 에너지 활용해 가지고 마라톤을 해야 됩니다. 마라톤. 자. 그럼 이 과정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 글라이코겐은 어느 정도 어디에서 분해되어 나오나 약간에서 한 100g 근육이 한 250g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이내로 지속되는 꽤 강력한 운동시에 자 2시간 이내로 지속되는 꽤 강력한 운동시에 이 글라이코겐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선수들이 몸에 뭘 가지려고 그래요? 글라이코겐 많이 저장하고 크레아틴 인산 또 한계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몸에 많이 간식 간직, 간식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응?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어요. 지방은 어때요? 자 지방 이제 이렇게 해서 에, 유리 지방 변화가 이렇게 오는. 그리고 지방도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분해가 되어가 나오겠지, 그죠? 자, 분해 되어 나올 때, 자, 운동 시에 영양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에너지, 뭐 단백질, 바이타민, 무기질, 수분,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에너지 관련 물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 ATP, ATP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ATP, ADP, 뭐 AMP, 자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터, 삼인산 아데노신 삼인산, 자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아데닌 염기입니다. 이게 리보스 오 탄당입니다. 인산기 하나, 둘, 세개 있습니다. 이게 ATP. 이게 ATP가 이제 ADP로 되면서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오면서 에너지 그 다음 또 하나 더 떨어져 나오면 AMP 되면서 에너지 자,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GTP라고 하는 물질도 보입니다. 이거는 구아닌 염기 구아닌입니다. 앞에 아덴인이었고 리보소 탄당 인산기 3개 구아노신 파이브 프라임 트라이포스페이트 약자로 GTP라는 물질입니다. ATP만 있는 게 아니고 GTP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가진는 물질들이 지금 나타납니다. 자 크리아틴 인산이 이 물질입니다. 이겁니다. 크레아틴 인산. 자크레아틴 크레아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크레아틴이 이 글라이신하고 알기닌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메치오닌과 반응해서 크레 크레아틴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ATP의 에너지 받아가지고 크레아틴 인산이 만들어집니다. 크리아틴 구경하셨고 자, 그다음 자, 에너지 에너지를 내기 위한 에너지 이저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그 중간 과정에 에 물질들이 또여론나오니다그 대표적인 게 NADH 자, 이름 약자를 봅시다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약자입니다. NAD 혹은 NADH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NADH FADH2 니코친아마이드 아데닌 이게 니코친 니코친아마이드 오탄단 리보스 여기도 리보스 아데닌염기 그 다음에 인산기 이렇게 되어 있는 NAD 자, NAD 그 다음에 NADH는 어디에? 자, 여기에, 여기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NADH 자, 물질 그 다음 FAD FAD 플라빈,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크레오타이드 약자입니다. 플라빈, 아데닌, 이 부분이 플라빈입니다. 플라보노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아데닌, 오탄당 뉴크레오타이드. FAD, FADH2. 자, 수소. 어디에 결합되어 있는지 보입니까? 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그래서 FADH2. 자, 이 물질입니다. 그리지는 못하도록, 아, FADH2가 아, 저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ATP가 왜 중요하냐? 에너지 화폐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담고 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인산화 분자의 가수분의 시, 자, 인산기에 전이 효소, 뭐, 전이 값을 줬는데, 자, 여기에 깁스 프리에너지 값인데, 이게 자, ATP가 마이너스 7.3,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은 많은 에너지를 줄 수가 있다. ATP, ATP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보면 은 크레아틴 인산, 그 다음에 1,3,2인산 그리세르 산, 그 다음에 포스포에놀피루브 산, p p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 여기는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 자, 이렇게 이런 물질들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 자, 우리가 산화하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뭐가 산하고 뭐가 환원이냐? 자,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산화라고 그런다면은 그 반대는 산소를 잃는 것이 환원입니다. 그다음에 수소 전자를 수소 전자를 얻는 것, 결합하는 것이 환원이고 그 반대가 되는 수소 전자를 잃는 것이 산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산화제는 무엇이냐? 남을 다른 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남을 산화시킵니다 자신은 어떻게 돼요? 환원됩니다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킵니다 자기 자신은 산화됩니다 자 산화제, 환원제 산화, 환원 자 이거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 뭐 산화화는 반응과 자유에너지 변화 자 에, 생체 내의 산화 반응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며 방금 얘기했는 겁니다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산화된다 이 얘기고요 화는 반응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반응이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 생체 내에서 산화환원은요 전자나 수소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산소로 설명되는 부분은 극히 적어요. 몇 군데뿐이에요. 그래서 자 산화되는 물질이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전자를 잃는 물질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산화된다는 얘기, 남을 환원시켰다는 얘기잖아, 그죠? 환원자다, 얘기. 산화제, 화는제, 뭐, 산화화는 자꾸 혼동되게 하지 마시고, 어? 딱,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 어떻게 산화화는이 나오더라도, 혼돈이 없게 자기 것으로 좀 만드세요. 자, 뭐가 산화되고 화는 데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반응에서, 이 반응에서, 철, 3가 상태에서 철 2가 상태로 됐다. 이거는 철화환원됐는 거예요. 구리는 산화됐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나머지 산화환원의 뭐 자유에너지 변화는 자, 이런 식으로 깁스 프리 에너지는 마이너스 NF 델타 E 이렇게 환원 전이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뭐 크게 얘기를 해도 복잡하기만 하니까 복잡함이 그냥 넘어갈게. 자 최종적으로 여러분 생체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좀 하자.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얻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물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연력학 법칙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자,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노토에 이렇게 그려 보세요. 부분적으로. 자, 지금 관심 있는 영역은 어디야? 포도당부터 시작합시다. 그죠? 포도당부터 시작해서 자, 오늘 에너지 얻는 데까지 하려 그러면 이거 다 합니다. TCA 사이클 다 돌아요.